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음식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찰음식 주제는 중금속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비소입니다 여러분 비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비소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원소기호 33번째로 중금속에 속하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보니까 가루로 내어서 타살용으로 많이 쓰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죽이는 용도로 사약을 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약, 이 비상을 주성부로 하는 것이 삼산화 비소, 즉 비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성학에서도 빠질 수 없는 화학 성분이기도 하고 군사학에서 대량 살상을 할때이 비소를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비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독극물 비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안 좋게 할까요? 비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조직으로 비소가 들어가서 세포내로 들어갑니다 이세포내로 들어간 것이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하나는 DNA로 들어가서 DNA는 메틸화를 시켜서 돌연변이를 지키게 되고 그래서 암을 유발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게 되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네이스 컴플렉스 라는 TCA 사이클의 첫 단계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스틸 쇼 o 가나오질 않고 그러면 ATP가 발생이 되지 않죠 ATP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하게 되니까 생명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지사량을 주게 되면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물론 사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약하면 신경문제 또 그보다 더 약하면 피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간 비소에 노출되었을 때는 생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소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죠 우리 해양 생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 식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식물을 먹는데 어떻게 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농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농약 살충제를 생각해 보시면 비소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소 성분을 굉장히 희석시킨 것이 쉽게 말하면 농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뿌리는 해충 퇴치제도 더 많이 희석을 시켜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비소의 농도가 짙어지면 큰 생명을 죽이고 농도가 낮아지면 작은 생명을 죽인다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석을 시켜서 진드기라든지 해충만 죽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음식을 먹는데 유익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축적이 되면 그것이 엄청난 농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국내설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은 농약을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등으로 대량으로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지 과일들이 훨씬 더 많은 농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쌀이나 산 밀도 당연히 비소가 있겠지만 그것을 가공을 해서 만든 쿠키 라든지 과자 등도 당연히 비소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농약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농약을 적게 쓴다든지 유기농 농약을 쓴다든지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을 쓴다든지 해서 많이 바뀌는 추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면은 이전에 뿌렸던 그 땅에 이미 농약이 젖어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일을 재배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재배를 하더라도 이미 절여져 있던 그 농약이 유기농을 한그 과일에 또다시 침투가 될수 있다는 그 사실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한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과일을 재배를 했는데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농약이 많이 검출이 되었었고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몇십년 전에 그 땅에 목화 재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농약을 살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것이 현재의 음식에 묻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육지동물인 소, 돼지, 닭 그리고 해양생물인 물고기, 새우, 연어 등에도 비소가 많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변화 밀보다 훨씬 더 많은 농도가 동물에 그리고 해양생물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첫번째는 물입니다 가축들이 주는 물이 대부분 논물 빗물 냇물 수돗물 등인데 대부분 가축을 두는 농가에 과일농사나 논농사를 위해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으니 자연히 가축이 먹는 물에 농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료입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 사료를 아무래도 병충해도 걸리지 말고 장에 있는 기생충도 죽이고 근육도 키우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일에 병충해가 걸리지 말라고 농약을 쓰는 것처럼 우리 가축에도 병충에 걸리지 말라고 비소를 가축 사료에도 넣는다는 것입니다 로잘손이라는 사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사료를 먹이면 가축은 고기 양이 불고 그래서 더 많이 근육을 찌우게 될 수가 있고 핑크색으로 빛을 돌게 하며 또 장이 있는 기생충 병충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료를 씀으로써 비즈니스적으로 더 좋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 돼지 닭에 이런 사료를 먹이게 되면 우리는 사료를 먹었던 가축을 또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료를 결국은 간접적으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새우, 연어도 그렇죠. 우리가 양식으로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사료를 쓰게 되고 똑같은 이유로 비소가 포함이 될수 있고 그래서 고기나 회가 맛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기나 회에 이런 사료에 비소가 들어간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것을 먹는 것이 내 몸에 과연 건강할지 입만 즐거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먹는 음식에 사약 성분이 비소 성분을 쓰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인데요 이 먹는 것에 우리가 약도 포함되죠 약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유효기간이 꽤 깁니다 뭐 1년 2년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비소 농도를 좀더더 약하게 만들다면 방부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비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부제에 벌레를 죽이는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결국 그 생물을 죽이는 방부제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하루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평생 먹게 된다면 그 비소 같은 맹독성 물질의 농도가 점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 말고 주입을 하는 것도 있겠죠 혈관으로 주입하는 것에 비소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용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인데 항암제가 대표적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비소가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비소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수암 치료인데요 이런 급성 골수암 치료를 위해서 비소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소를 쓰게 되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일부 죽일 수가 있겠죠 물론 제약에서는 암세포를 좀더 더 선택적으로 죽이도록 연구는 하겠지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암 진단을 위한 이런 PET CT를 찍게 되면 좀더 영상을 선명하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쓰게 되는데 그동위원소 중에 비소가 들어가는 74 비소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조영제의 비소 농도가 꽤 높기 때문에 결국 건강하려고 한 것이 이 진단 기구가 오히려 독성 물질을 쓰므로써 우리 몸을 해할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르는 것의 분무 형태로 비소가 들어갈 수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이죠 화장품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비소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를 치게 되면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품도 바르고 거기에 잔디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게 되죠 얼굴에도 비소가 있고 잔디에도 비소가 있다 보니까 굿샷 하고 뜯을 때 비소가 몸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생활 환경에 비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세미컨덕터로 비소가 아주 중요한 광물질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목재의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소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나무집에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게 이 나무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소를 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자체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약 성분인 비소가 우리가 먹는 것에도 있고 바라는 것에도 있고 생활 환경에도 있고 심지어 의료용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농도로 쓰지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오래되면 축적이 되어서 만약에 나가지가 않는다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먹는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동물과 해양생물과 관련된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식물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식물을 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쌀을 먹는다 그렇다면 수입산 쌀 보다는 국내산 쌀이 비소함량이 적을 것이고요 현미보다는 백미가 비소함량은 훨씬 적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은 현미가 더하기 때문에 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먹으려고 한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게 되면 훨씬 비소 함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활에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쌀은 그렇게 먹으면서 돼지고기나 치킨을 많이 먹는다 하면 결국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쓰면서 담배 피는 꼴하고 같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것을 좀더 유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외식을 먹는 것보다는 자기 집밥을 먹는 것이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외식을 먹게 되면 방부제를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을 가능성이 많게 되고 조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공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밥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좀더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땀을 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소도 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먹었던 물질들을 최대한 찌꺼기를 내보내는 액체로 내보내는 것은 땀, 소변이고 고체로 내보내는 것은 대변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고체와 액체를 내보내게 되면 좀더 해독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찍 주무시는 것이죠. 그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멜라토닌이 11시부터 4시 사이에 나올 수 있도록 깊게 주무시면 이 멜라토닌이 찌꺼기를 없앱니다. 림프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고 오염물질을 태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비소를 그나마 해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작은 생명이지만 죽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큰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